병원가기 일어나 병원가자 응? 심장사상충약 사러가자 응? 병원가자 병원갔다가 공원갈건데 누나 공원에 갈건데 하지 누나 병원갔다가 공원에 갈건데 같이 갈거야? 그럼 일어나야지 누나 혼자 간다 너 병원 갔다가 산책 갈 건데 안갈 거야? 산책 갈 건데 산책 산책 가고 싶은 강아지 빨리 일어나세요 어디 갔어? 짝기 친구 있다 아니야 저기로 가야 돼 우리 병원 저쪽이잖아 병원 저쪽이야 빨리 와 자, 가자 빨리 가자. 자 오세요, 오세요.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 가자,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잘 오세요. 빨리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가자. 빨리 가야지. 그 누나 안 갖고 간다. 어, 누나 간다.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 가자, 가자. 안 맞을 거야. 약만 타고 올 거야. 가자. 누나 안 와. 안 되겠다. 누나 안 와. <웃음> 아찔아찔. 병원 지나갔어. 병원 지나갔잖아. 병원 지났어. 빨리 와, 다시 와. 빨리 와, 응? 빨리 와. 병원 가야지. 일로 와, 일로 병원 가야지. 빨리 병원 가자. 아니야, 병원 가야지. 누나 안아 천이가 뛰지 말고 차 있어서 안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친구 있는데? 어, 너무 귀엽다. 오늘 친구 많다 치 아, 가자. 집에 가자. 네, 귀여워. 나는 집에 가자. 가자. 귀여 가자. 가 가자. 가자. 가